아, 또 제가 굉장히 또제 취향에 맞고 재밌는 이제 놀이를 해 보려고 하는데 어, 벌써부터 너무너무 설레거든요, 지금. 바로바로 바로 어, 포토카드에 스티커를 붙여서 꾸미는걸해볼 거예요. 지금 막 신나서 미치겠어요. 저는 이두 장을 꾸밀 거예요. 어, 한명한명 한명 있는 것보다는 어, 좀 그래도 이제 둘둘이 붙어 있는 게뭐 약간 좀 귀엽고 이제 짝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. 참이 스티커를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써보는 듯한 느낌인데 이 회식 컨셉, 만찬 컨셉 이걸 한번 제가 꾸며보도록 할게요. 아, 셔누이요션셔누요 이게 있는데 요거는 여기 쓰지 않고 제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셔누이요 만찬이니까 어, 보글보글 찌개가 끓고 있는 네, 찌개가 앞에서 끓고 있고, 그리고 귤인지 감자, 감자인지 뭐 파운이도 좀 있고요. 아, 어, 좀 너무 큰 스티커를 하면은 너무 이제 조잡해질 수가 있어서요. 좀 작은 스티커를 좀 해볼게요. 어, 기분 좋은 바이브의 어, 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, 좀 밝은 색으로 좀 꾸며볼게요. 시스템. 자, 형원이 머리에 하나 붙여주고, 조그마한 스티커. 별. 별을 현우 머리에 하나 붙여줄게요. 음. 아이, 신나. 하트 근데 귀엽다. 음. 하트. 별 아. 현우 이마에 제가 점을 딱 하나 해줄게요. 그리고 형원이 귀에 칠렁칠렁 귀걸이 링 밑에 또 하나의 귀걸이 응. 어때요? 조작, 너무 조작하지 않고 괜찮지 않나요? 그리고 이제 어, 비행기 비행기 신에서 이제 IM과 주원이 한번어하게 꾸며 보도록 해 볼게요. 일단 어... 플렉스 플렉스 Yes is now nobody can stop me. 오케이. Okay. 이건 창균이가 말하는 듯하게 오이거좀 괜찮다. 약간 그좀 얼굴 가리지 않는 선에서 대충 붙였을 때 나오는 약간 그런 예술감들이 있거든요? 이해하실 분들만 이해하실 텐데 그런 식으로 한번슥 가볼게요 으 짜잔 이게 더 잘한 것 같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제 형원이랑 저 그리고 아이엠과 주원이 신나는 포토카드 꾸미기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티각 태각 좀네아 어 제가 이제 앨범을 이제 뭐라 그죠 언박싱을 이제 해봤는데 제몬스타엑스 공식 팬카페 이제 후기 모니시라는 이제 그 그게 있어요 거기에다 저도 어 이제 어 몬베베 입장으로서 한번 올려보도록 할, 할게요. 나 아, 앨범 언박싱뿐만 아니라 컴백지를 다쭉 모니터해보고 현장도 방문한 사람으로서 제가 아마 엄청난 전문가분들 제외한 가장 가까이에서 연습도 하고 어, 연습을 하는 것도 보고 인트로 연습 영상 단체방에도 있는 사람이고 굉장히 초밀첩한 그 측근으로서 제가 이번 컴백주와 그리고 앨범 컨셉 후기 리뷰까지 어, 조금 뭐랄까요? 어, 리뷰를 좋은 건 좋고 안 좋고 안 좋은 건안 좋고 좀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. 아 후기 뭐니? 글쓰기 제목 어, 컴백 컴백주 모니터 겸 앨범 언박싱 와 어, 전체적인 활동 리뷰 괄호 열고 최측근님 일단 어, 이번 앨범 One of a kind 타이틀고 갬블러 전체적인 수로복들 어 굉장히 어 굉장히 퍼즐 굉장히 그 좋은 어 바이브를 어 보여 주는 것을 알수 있다. 확인할 수 있다. 특히 타이틀곡 안무와 노래, 의상 이3박자가 멤버들의 열정과 노력들이 가미가 되어 굉장히 좋은 모습들과 무대들을 보여주고 있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션우라는 멤버가 어, 컨디션 어, 회복에 있어서 어, 활동을 어, 못한다는 점이 개인적으로 조금 어, 아쉽지만 다른 멤버들의 영향력이 그것을 어, 덮고도 넘. 넘치는 어 덥고도 넘치는 아 무대와 모습들을 보여줘서 극찬을 하고 싶다. 극찬을 하고 싶진 않았는데 이렇게 <웃음> 돼버렸다. 그냥 원호 칸이나 타이거 개무지런스는 그냥 좋은 바이브를 보여주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. 네 니들 공연 얼 뭐라 좋아하게는할수 없냐. 극찬을 하고 싶다. 극찬까지는 아냐 니야는것 같아서 어, 뭐라 해야 돼? 음, 극찬을 하고 싶다 어 오늘 합정동 사운드 웨이브에서 앨범 한 세트와 어 럭키 럭키 럭키 드라이브? 럭키 럭키드로우 럭키, 드로우. 럭키. 드로우를 통한 어, 포토카드를 겟 해버렸다 해버렸지 모양 겟 <웃음> 해버렸다 하였다 앨범에 있어서 어, 의문점이 드는 것은 주사위 컨셉인데 왜 4까지 있고 중이 하기 어렵다고는 생각이 들지 들지만 그럼 다른 사 중에 맞는 컨셉을 <웃음> 잡았어야 하지 않나 하지만 앨범을 열었을 때꽉찬 구성과 어, 멤버들의, 어, 포토카드? 몸베베는 행복하다. 나는 이전에 컨츄리 고고님과 조성모님, 그리 고고 선배님, 선배님. 선배님이라면 나인 줄알거 아니야. 아 그러면 개인적으로 셔너라는 멤버 어쩌고 이거, 이거 컨셉 잘못 알았네 앨범을 어, 산 적이 있는데 20년 만에 어, 새로운 경험을 한것 같다 팝이 어, 잘 맞는 앨범인 것 같고 멤버들의 노고에 박수를 쳐주고 싶다 문베베는 항상 사랑한다 보고싶다 오늘 즐거웠다 <웃음> 이만 후기모니아 마칠게요 제 아이디로 올라가 아, 모르고 컨셉 잡고 썼는데 제 아이디로 올라간다네요 수정하기 힘들어서 그변경그노선변경했어요 아, 사랑해요 자, 아, 사진 레버. 어이아 몸베베가 나중에 이 컨텐츠를 봤을 때 찾아보라고 어, 제가 임의로 아이디를 하나 만들어놨어요 셔누예요, 네. 셔누예요 자 이곳저곳에다가 아, 한번 흔적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브리토크가 어디 있지? <웃음> 아 근데 무슨 매니저가 운전하다 전봇대를 맞냐? 뭐 아직 아, 신입일 수도 그래도 운전은 조심해서 항상 항상 조심해서 해야겠죠. 무튼 파이팅하자고요. 너무 셔노아닌? 몸별에 똥꼬 힘줘. 왜 똥꼬를 힘주라는 거야? 뭐 열심히 투표하는 건가? 손에 안 나던 땀이 났어요. 다들 진짜 고생했어요. 와.. 투표가 50%네. 50%를 넘어버렸네. 와, 똥꼬 힘줍시다. 운명회 여러분 다들 너무 수고하셨어요 시간 돈 감정 다 걸어가면서 며칠간 고생했을 텐데 일이 끝내 지켜낼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너무 고생 많았어요 우리 진짜 잡으신 과제요 너무 멋져요 아 진짜 네, 너무 고생 많았어요 유유 유유 너무 멋집니다 너무 멋져요 근데 진짜 무대 이렇게 멋있지? 자랑스러워요. 진심으로 우러나서 응원을 하시는 것 같아서 어, 너무 자랑스럽고 어, 자부심 가지게 되네요. 제가 나이가 좀 있어서. 술 한잔 하고 왔어요 오글거리시더라도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술은 하지마 난 애돌이니까 음방도 새벽에 할텐데 중간중간 팬사인회 하면서 혼자 주면 파운데이션 켜가면서 웃어주는데 너무 행복하고 함께 할.. 함께.. 아 함께!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주접주접 주접. 애들한테도 명반이 될수 있도록 있는 그대로 즐기고 어, 관심 가져주면 좋을 것 같아요 모네 애들 아니라 이들 모네라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. 아닌 같아요. 하트 없어 여기 있다. 오늘 월요일인데 다들 파이팅 하시고 모네 그룹 가득한 일주일 보내요. 보내요. 오빠, <웃음> 그 뭐네? 아, 평온아너 무슨 일이야? <웃음> 어울로 끌어서 미안하고 몸도 너무 확 바뀐 것 같아서 운동하고 먹는 거 관리했을 거 생각하니까 마음 아프고 그렇다 가뜩이나 살도 잘안찔 텐데 더 막대해줘 이러면 안 되겠지? 너어어 영원아 오늘도 좋은 꿈 꾸고 내가 할수 있는 말이 이것뿐이다 사랑에는 못해 다음 할게요. 벌써 조회서3이야 아니야. 맨날 가사가 왜 그래? 아니 다른 게 아니라 너무 좋아서 나 머릿속에 마구 아이야 욕스러운데. <웃음> 그냥 니가 그런 말 하니까, 그런 가사 쓰고 하니까 막 기분이 이상해. 아프지 말고 닭 가슴살 그만 먹고 건강 잘 챙겨. 주헌이, 나 최애 바뀜. 언니야, 너 반칙 아니냐? 왜 노래를 또 그렇게 하고 랩을 또 그렇게 쓰고 춤을 또 그렇게 추고 표정 아.. 말하기 입아파 아 최현우였는데 이번에 허니로 바꿨어 도저히 안 되겠어 너를 갖고야 말겠어 꿈에 제발 나와줘 길 가다 만나줘 미안해 고마워 너무 멋있어 짜증난다 이주원 기현 기현아 왜 자꾸 웃어? 다른 사람들이 다 나처럼, 과몰입했나? <웃음> 나처럼 생각할 거 아니야. 아니야. 웃어줘. 아니야, 웃지 마. <웃음> 웃어줘. 사랑해. 어이 <웃음> 얼굴 빨개지네. 이녀한테내 인생 은이딜석이건 아. <웃음> 민혁 이녀간둥이재간둥이야 엔딩 뭐야 너가 정말 제일 잘생긴 것 같다 약간 현우 같애 가수 해줘서 고마워 운행 해줘서 고마워 그냥 느낀걸 얘기할 뿐 그냥 다 고마워 자 글쓰기 마지막 현우 현우야 잘 쉬고 있지? 먹고 싶은 거 먹고 잘 다녀오고 아니야 아직 안가 너 단순하잖아 편하게 그냥 잘 살아라 끝 스페이스 들려요? 여보세요? 아 일단은 어 들리는 거같겠죠 음, 오늘은 제가 몸베베 체험을 해봤거든요 뭐 후기도 작성해보고 이것저것 해봤는데 몬베베분들 또 만났어요 그래서 어, 잠깐 또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오늘 잠깐이라도 약간 좀 어색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냈던 것 같아요 자, 여러분들 이번 주도 파이팅 하시고 몬스타엑스로 가득한 한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, full of 몬스 e 엑스 러브유 w 웨이즈 and then miss you guys Uh -huh. 음, 말의 순서가 좀 바뀌긴 했는데 이번 앨범 너무 멋있다라는 얘기 해주고 싶었어요. 션우도 음,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션우는 잘 쉬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네,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행복하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저희만 가볼게요. 안녕. 갈게. Love you and good night, everyone. See you soon. Bye. 아... 어, <웃음> 일어나라... 아 오늘 참뭐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요 새로운 체험들을 제가 어, 공백기를 대비해서 좀 많이 해보는 것 같아요 되게 별거 아니지만은 저한테 또 새로운 감정이 드는 그런 느낌이고 여러 가지 몸베베 입장에서 좀 장난 비슷하게좀 쳐보고 션으로서 뭐 후기도 써보고 했는데 어, 뭐 여러분들이 이걸 봤을 때좀 뭐냐, 조금이라도 즐겁고, 선우가 잘 지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고, 저를 또 잊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에 제가 이것저것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. 선우예요,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, 금방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. 안녕.